Thank you. 예예 예. 혹시 이걸 맞든 이유가 있나 아니, 그냥 는게서 쓰는 거 원래 여기가 뭐였뜬다요 그 전에 백채김치찌개요 백채김치찌개? 네 예. 백채김치찌개 할때 이게 맞고 있었어요? 예. 칠이나 이는거다 시작했죠? 위에만 칠하고 밑에는 어. 그냥 따두 빨간 거랑 음. 그냥 도 괜찮은데 빨간색으로 이 하고 어요 거의 다 그러면 여기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주 좀 이제 주방 동선 같은 거는 바꾸고요 네. 바꾸고, 테이블을 바꾸고 바닥 같은 거는 바닥도 바꾸고? 아 바닥은 이제 살려서 그냥 쓴다 살려서? 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난잡해 너무 난잡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뭐 앉아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요기업 네. 해보니까 어때요? 어렵네요 이렇게 장사가 어렵죠? 네. 솔직히 본인이 느낀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느끼셨다는 게좀 느껴져요. 제가 하면서 야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주방에 있을 때 하고는 또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냥 네. 뭐가 문제라는 걸 한번 인식하셨다고요? 이제 좀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해보니까 네. 이게 걸려놓고 처음에는 업장 열어놓고 그냥 어느 정도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 제 생각하고는 천연지차니까 이게 돌아가는. 몇 가지만 얘기해봐요. 단일 메뉴로 가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게 단일 메뉴로만 으면 정말 잘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인테리어도 가게였던 거를 손님들이 좀 새롭게 인식하게 바꿔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했고 그러니까 홍보 쪽도 부족했고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 저희 우리 PD가 네. 찍어온 영상을 보면서 사장님의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임 느낀 것 중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자. 저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게 훨씬 도움이 되니까 예. 어느 방송사에서는 메뉴를 바꿔주고 메뉴를 잡아주고 예. 이런다고 될것 같아요? 아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 본인 메뉴를 제가 바꿔준다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게 죠그 제일 키포인트예요 지금 여기서 6개월 동안 장사하면서 첫 번째 실수한 게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벌써 인식을 다 했어요 본인 음식이 맛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죠?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웃음> <웃음> 제가 볼 때는 저걸로는 도 없습니다 메뉴 자체의 문제도 있고 메뉴 자체가 매운 갈비찜이 딴 사람들이 성공하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어잘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매운 갈비찜 자체가 쉬운 접근성으로 이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사람들이 일단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오픈했는데 먹으러 왔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이후에 안 오죠 재방문은 좀 있긴 있으세요 자, 그 네.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재방문이 있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장사했을 때 놓쳐버리면은 3년 동안 다시 기다려야 돼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걸 먹어보고 그 이후에 다시 올것 같아요? 안 와요, 사실 요리하시는 분들이 제일 단점이 뭔지 아세요? 제메뉴에 자신 있게 하죠, 처음에 그걸 무슨 감으로, 무슨 의미로 자신감을 가지시는지 난 묻고 싶어요 왜 본인 음식은 맛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때는 다른 사장들이 님 이제 판벌려놓은 데다 제가 이제 메뉴를 얹은 거잖아요 메뉴를 얹어서 이제 팔았으니까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갖춰진 데서 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제가 따로 떨어져 와서욕걸 하니까 여건이 안 갖춰지고 제 메뉴 하나만 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 그거를 많이 간 거였죠 그거부터 고쳐야 되겠다 내가 볼 때는 네. 나는 단조주입적으로 말할게요 네. 왜 숙주를 안 넣을까요? 다른 업체들은 숙주 향 때문에 많이 안 쓰시죠? 그쵸? 렇 네. 그것도 잘못됐죠?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 숙주 넣는데 괜찮아요 사장님 맛있어요? 저 같아도 그래요 다시 안 오면 되니까 자 다른 사람들은 어우 아 우리 세 분이 원식 최고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속으로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씨 그걸 믿어요? 손님들이 와서 아우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믿어요? 솔직히? 많이 하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진짜 잡기 어려운 게 매운 갈비찜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첫 번째 잘못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말하려다 잘못됐어. 인테리어, 아니면은 위치에 맞는 음식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TV도 저희 있잖아. 저것도 처음에 없었는데, 제가 났어요. <웃음> 저는 그 아까 우리 PD가 네. 사장님하고 얘기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와서 네. 내가 상담을 정확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절실하지 않으면 저는 안 나설 생각이에요 진짜 절실해도 내가 도와줄까 말까 거든요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 생각만 갖고 있어요 일단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 내가 하면 되겠지 됐어요? 내 음식 맛있는데 왜안 될까? 맛있는 거 확신해요? 그,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열었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상품성이라는 게 뭔지 이제 장사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분들이 네. 찾아주셔야 되는 건데 그니까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안 찾아주시니까 그게 상품성이 없는 거겠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나 혼자 아무리 맛있고 야 맛있는데 왜 손님 없어? 언제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내 음식을 알아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힘들죠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장님 혼자는 야씨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정확해요. 여기에 맞지 않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 입맛에는 맞아도 내 입맛에는 싫어. 그리고 또한 가지 자리 선점도 잘못됐어요. 여기 술집 될것 같아요? 한가지 물어볼게요. 옆에 포크 있는 네. 저 집은 어때요? 바로 옆집이요? 네. 저 집도 그냥 점심 정도에만 되고 그냥 그렇죠. 점심 정도이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 점심 돼요? 네, 점심 장사를 안 해요. 저녁에만. 저녁에 돼요? 네. 근데 잘 되진 않습니다. <웃음>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왜저 사람들은 점심 장사를 할까? 바로 옆집은 왜 점심 장사를 할까?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딱 끊겼다고 봐요 여기서 예, 예. 딱 끊겼어요 제눈 예. 정확하죠? 이 예. 자리에서 딱 끊겼어요 저기까지는 장사돼요 예. 술집 여기까지 술집 힘들어요 제가 느끼기이 자리에서 딱 끊겼어 진짜 정확하게 예. 그 쯤에서 딱 끊겼어요 예. 예. 근 처음에 음, 가게 보러 와서는 음, 상권도 중요한데 상권 안에서 입지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가게 이제 처음 보러 다니는 입장이니까 이 정도 상권이면 같이 이제 이렇게 가게 돌아는데 상권 안에서도 입지가 1, 2, 3이 있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예. 네. 이몇메다라고요몇메다 차이 때문에 완전 판이 바뀌는. 자, 제가 말씀드린 거다 맞죠. 네 그냥 놓치신 거죠. 예. 네. 여 자리에서 저 메뉴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 메뉴를 네. 진짜 멋들어지게 만들어줘요 차님한테 네. 우리 셰프들하고 같이 해서 붙어서 독특하게 진짜 멋들어지게 만들어줘요 만들어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솔직히 않으세요? <웃음> <웃음> 그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높인 거 같은 메뉴를 해서 이 자리에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멋들어지게 만들어주고 장사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고 마음이 들면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으면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 오픈해야 돼요. 이사리에서 사장님이 운영을 하려면 은 다른 메뉴로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볼수 있는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이 자리에 계속 6개월 동안 여기 상권을 계속 보면서 본인 자리도 보면서 네. 누구보다도 판단 빠르게 할수 있는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근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네. 제가 말하니까 맞죠? 딱딱 딱 맞아떨어지죠? 큰일네요돈 <웃음> 들어가니까 다시 오픈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간판만 간다 그러면 또할수 있는데 간판이 아니라 다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막막하시죠? 방법은 찾으면 있어요 절실하면 생겨요 근데 요즘에 내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예. 제가 기껏 막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애쓰려고 해도 본인 고집들이 다 있어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거의 90%는 안 해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관상을 봐요 제가 와서 아이 어, 사람이 내가 가르쳐주면 진짜 따라 할수 있을까? 진짜 절실할까? 자기 고집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고집 다 없애고 충분히 따라서 할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돼요 왜냐? 김새거든요 저도 와서 이렇게 돈 들여서 4시간 버리면서 네. 와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거만큼 김새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트레이닝 받아야 돼요 장사하는 거예요? 네. 하면서 트레이닝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장님 고집이 있어 내가 보니까 주방 그특이의 예. 고집이 있어요 그게 망치는 거야 진짜 주방 사람들이 왜 내가 오픈하지 말라고 하냐면 시야가 달라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아니 그것도 잘 몰라요 <웃음> 내 음식만 돋보이게 하려고 그래 장사를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래 자기 수익이 되는데 내 were a b l 시야가 여기 좁아져 있는 거야 시야가 여기 좁아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잖아요 그거 바꿔준다고 여기 성공할 수 있냐고 제가 본인 음식을 바꿔준다고 여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진짜 이게 확신이 안 돼요? 저는 100% 확신 있어요 100% 바꿔주고 맛있게 해줘도 여기서는 힘들어요 지금 당장자 3년, 4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저는 확신이 있으거든 요 직접 업적권에서 나와서 이게 해보니까 막히더라고요 다다 다 막히지 네. 당장 얘기해도 주방 동선 때문에 홀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주방에서 일하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겠죠? 네 그죠? 포를 누가 관리할 건데 포를 보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꽉 막혀 있는데 뭐 원래 이제 뒷주방 개념으로 쓰고 음. 앞에다가 지금 선반 냉장고 있는 데다 다 세팅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었어요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1월 달쯤까지는 그래도 음.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장사를 못한 건지 코로나 때문인지 구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제가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네. 본인 장사 못해요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시고 가야 돼요 사람이 보면 열을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지금 하나뿐만 열이 잘못됐는데 뭐 그러니까 비용 적게 드린다고 이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보기엔 그냥 요정도면 뭐 됐겠지 하고 한 거예요 비용 적게 들고 안 들이고 차이가 아니에요 그건 비용 적게 들어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 <웃음> 알고 있으면 비용을 더 줄였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하셨기 때문에 비용 비용 도로 들고 효과는 못 보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답답하죠. <웃음> <웃음> 답답할까요? 그만큼 힘든 거 없어요. 월세 내야 되는데, 애들 등록금 줘야 되는데, 식재료비 밀려 있지. 이것만큼 뭐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당장 다음 달 월세 어떻게 내지? 이거 고민해야 되니까. 손님 신경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써요. 스트레스 받아서 손님 오면 은 벌써 인상부터 달라지는데 그냥 평상시에 인상이 아니에요 찌들어있는 인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본 손님들이 좋은 마음에 먹을까요? 계속 악 순환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더더욱 그러니까 더 답답하네요 <웃음>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답답한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제가 와서 촬영만 하자 그리고 메뉴 바꿔주자 이 마음 같았으면 은 벌써 그냥 쉽게 쉽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맞아요 그 방송 나와서 포장을 해서 홍보도 해주고 홍보도 중요해요 메뉴 바꿔주고 일단은 큰 상황이니까 거기는 굉장히 전국민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홍보 효과는 끝내주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실력 없으면 망해요. 결국엔 실력 없으면. 그 실력은 메뉴 바꿔준다고 실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를 되게 쉽게 봤어요. 음. 쉽게 봤는데 업장 다니면서 꾸려진 데 들어가서 그냥 직원으로 일만 했으니까 일할 때는 이거 돌아가는 게 저는 그냥 거기 들어가서 일하고 저 빠져나와도 그냥 똑같이 돌아가니까 저런 거 정도 그냥 돌아, 별로 어렵지 않게 봤거든요 주방 안에서 주방 총괄하는 거 정도하고 이제 운영인 거잖아요 전체적인 운영하고는 얘기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장사 벌려놓고 보니까 음... 작은 업... 대, 굉장히 작은 업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1년에 빨아먹으면 1억도 빨아먹겠더라고요 그쵸. 생각이 장사가 괜찮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 저거 빨아먹으면 진짜 여기 이거 하나 때문에 방학했구나 그러니까 가게만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리하려고 치면 정리하고 싶어도 못하고 억지로 내가 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가족이 거달라요 아, 어. 집안이 거듭나요 도움을 요청할 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진짜 절실해야 돼요 사장님 사장님이 절실했을 때 알게 돼요 제가 안타까워서 막 이렇게 열려서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절실했으면 좋겠어요 절실하지 않는데 얻는 거 없어요 저 메뉴가 이제... 그니까 그때 비인님한테들어한데 <웃음> 장사가 좀안 되니까 이게 물고 물고 좀 오래 갔어요 근데 나와서 며칠까지는 굉장히 맛이 좋아요 아쉬운데 이제 그때 그랬을 때좀 됐어요. 됐어요. 이제 됐을까. 그랬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예. 결국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막관리도안 되더라고요. 참. 예. 그리고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그죠? 그게 제일 크더라고요. 아, 아, 예.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근데 그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워서 안 버렸을 때 그걸 먹은 사람은 다시는 안 와요. 나 우리 주방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료가 다 떨어지면 안 팔아도 돼손님들 기다리게 아니면 다음에 또와 맛있으면 차라리 재료가 너무 많이 가다 이렇게 이제 시켜놨다 그러면 차라리 다 버려 아니면 우리 부직으로해 먹어 그게 진짜 아까운 일이거든요 오늘 입장에서 제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 주방에서는 주방에서 일할 땐잘 버렸어요 잘 버렸죠 <웃음> <웃음> 그래서 잘 <버렸습니다. 웃음> 주방 친구들한테 버리라고 요 차라리. 안 버리면 더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만들기 귀찮은 건 오래 쓰고. 그렇지 <웃음> <웃음> 그냥 손쉽게 쓸수 있는 건잘 버렸어요. <웃음> 근데 이게 오너 입장이 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은 보거든요. 와서 맛은 보는데. 맛이 조금 이제 뒤로 간 거는 제가 알아요. 아, 제가 잘 알죠. 아는데. 조금 떨어졌는데도. 오늘까지만 팔자. 라고 하고 이제.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다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네. 한테 내가 바라는 거는 버려야 돼 지금 마음은. 그게 더중요 아, 내 메뉴인데. 근데 다 버리면 이제 직업이 조리사였잖아요 조리사였으니까 자존심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꽝! <웃음> 그거를 러니까그 마음을 못 잡겠더라고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그러진 않죠 <웃음> 그러진 않는데 이게,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너무 많이 힘들고 돈 없어가지고 이럴 때 영업을 했어요 자동차 영업을 했어요 우리 구독자분 중에도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막 절실해가지고 자동차 영업을 하는데 다 버렸어요. 왜? 제가 처음 들어간 자동차 영업한 대가 쌍용 자동차 그것도 내가 나온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대학교 나와서 대기업도 들어가고 외국계 기업도 들어가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막 사업을 하다가 망하니까 가게 하다가 망하고 이러니까 돈이 너무 절실했고 근데 영업을 하려니까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걸 버리기 위해서 제가 나온 학교,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짱용 자동차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 여기서 영업해도 되냐고 그렇게 시작해서 영업해서 석달 이후부터는 그 영업소에서 1, 2등 안에 들고 돈도 잘 벌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비우고 절실하니까 그때 마음이 아직도 생각나요 내가 비우고 절실했을 때 뭔가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은 도망가요 그래도 많이 도망가고 싶어졌어요. <웃음> <웃음> 근데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요. <웃음> 제가 오늘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장님 마음 먼저 비우라고 비우시고 진짜 절실하면은 제가 같이 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게요. 근데 진짜 절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움직이기가 또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나 제일 답답한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저는 여기 이제 갇혀 있으니까 돌아다닐 때 남의 가게 볼 때는 잘 보였어요 음.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저희도 보고 있는데 제가게에서는안 보이더라고요 제, 제 거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갇혀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걸 알아요 아는데 자존심 상에서못 버리는 거고 자존심 상에서 비굴하게 못 하는 거고 자존심 상에서 놓지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부터가 우선인 것 같아요 그 그래서 가게를 이제. <웃음> 내놓고 빼야 되나 그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놓고 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빼야 되겠다는 생각은 조금이라도 손해 덜볼때 권리금이 커져서 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자꾸 장사하면 이제 돈 벌려고 솔직히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업장 열고 장사를 벌려 놓은 건데 자꾸 생각이 뒤로 가는 거예요 손해 안 보는 쪽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까 어떻게 빠져나가고 싶어요식 십자재 로스를 줄일까? 자꾸 생각이 그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아도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좀 어떻게 다 다르게 돌려보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눈빛 한번 보세요 사장님 진짜요 본인이 밖에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때 뭔가 다가올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출발이에요, 사실은 그걸 뒤집었을 때 뭔가 나오는 거예요 뒤집지 않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걸 다 버렸을 때 뭔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게참 어렵죠? 네 저도 어려워요 <웃음> 방송으로 볼 때는 되게 분위기가 캐주얼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무겁네요 <웃음> <웃음> 오늘은 제가 가능성이 안 보이면 이렇게 열변을 토하지도 않아요 화가 나지도 않고 가능성이 보이고 그리고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결국엔 진짜 제 문제인 거네요 맞아요 본인이 바뀌어야 돼요 일단 그럼 받아들인 게 달라질 거예요 업장에서 제일 먼저 귀를 열어놔야 되는데 귀가 다치더라고요 귀가 다치고 그냥 그러니까 단일 매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시작을한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우... 쉽지도 않고... 네, 어떻게... 그러니까 분명히 플랜 A, B, C가 있으면 제가 한게 A였으면 B, C를 생각해 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못했고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많이 부족했고 그래 마, 많이 부족했는데 그거를 장사하고 돈 손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 전에는 솔직히 잘못 깨달았는데 돈이 손해나기 시작하니까 알겠더라고요 힘들어 봐야 지않은데 <웃음> 네. 저도 그랬으니까 <웃음>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음. 40대 중간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줄 몰랐거든요 빠른 거예요 되게 빠른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50대 이후에 가게 그냥 처음 받아서 오픈해서 망하는 사람 쪽박 찬 사람들 얼마나 많게요 사회는 그래도 주방에서 십몇년 동안 일했고 그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오픈을 해서 쪽박 차는 거야 그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고 앞으로 미래도 밝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좀 홍보를 하면 달라질까 하고 홍보는 있을까? 지금 전혀 문제적게 없어요 홍보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요? 예. 전체를 바꿔야 돼 저 메뉴가 아무리 맛있어도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위치도 맞아떨어져야 되고, 소비층들도 맞아떨어져야 되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놓친 거예요. 처음에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먹어보고 찾아오겠지. 했는데 나는 오픈했을 때 어떻게 했을 거라는 것도 많이 보여요, 사장님이. 많이 놓쳤을 거예요. 오픈했을 때는 많이, 많이 좋았죠. <웃음> 손님이 오니까 일단 좋지. 네. 근데 오픈했을 때는 왜 손님만 있었을까요? 오픈해서 홍보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게요 그 모르 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픈했으니까 저집 혹시라도 맛있을까봐 근데 놓친 거예요 그 손님들이 안 오잖아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하려면 은 최소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아웃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머리가 하얗네요 <웃음> 근데 본인 스스로가 벌써 알고 있어요 힘들다는 거를 근데 안놓고 안 계속 잡으려고 하잖아요 15년 동안 했는데 주방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알면서도 못 넣는 거예요 <웃음> 알면서도 편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고 있었네요 알고 있어요 본인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일주일 줄게요. 일주일 동안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피디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다시 올게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미래가 달렸으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만 장사하면서 본인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만 체크해주세요. 그러면 또한번 느낄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알고 가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게 더큰 거예요. 더 답답해졌어요. <웃음> <웃음> 원래 네. 제가 폐업 전문 유튜버예요. <웃음> 아시죠? 네. <웃음> <웃음> 자, 근데 폐업도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폐업을 무서워하는데 저는 무서워하지 않아. 하도 폐업을 해봐서. 근데 폐업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알고. 근데 폐업했을 때 알아야 돼요. 자. 너무 오늘 제가 막낙답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너무 안타깝고 막 제가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할게요. 감사합니다.